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예전에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파이벤아프 시스템을 치시는데 수구가 장쿠션에 근접하게 붙어있을 때 편하게 치는 방법이죠. 자그 방법을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파이벤프 시스템을 치시는데 수구가 장 쿠션에 근접해 있을 때 대략 5cm 이하로 근접해 있을 때 치는 방법이죠. 자몇년 전에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TV에 나와서 직접 시연한 방법입니다. 자그 방법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일 변압피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착 포인트가 있겠죠. 자, 이거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출발 포인트는 없죠. 왜 그러냐면 장구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치냐면 1, 2 적구가 놓여 있는 포인트 수 대략 40 정도에 들어오면 되겠죠? 여기에 절반만 치우시면 됩니다. 수구가 있는 위치에서 일자선상으로, 자, 여기죠? 여기에서 10, 20. 여기 프레임 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득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팁수가 있겠죠? 팁수는 1팁 반이나 2팁 정도. 대략 2팁 정도가 확률이 높습니다. 자, 투팁종조를 주시고 여기 1, 2족구가 중앙에 있을 때는 중단 당점. 앞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당점이 내려가고요. 여기는 하단 당점 이 되겠죠? 자, 열로 내 열로 올라가면 여기는 중상단, 여기는 상단 당점이 되겠죠. 자, 거기서 투 팁만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자. 지금 40포인트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일자로 꺾고 자 여기서 40의 반, 20을 치주면 되겠죠. 여기, 여기, 여기가 20이죠. 여기에 프레임 포인트, 자, 이쪽으로 치시면 됩니다. 중단 투팁. 속도는 1.5에서 이래이면 충분하고요. 자, 일단 시터 해볼게요. 자, 요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치시는데, 하단 당점이 들어갈 때는, 당점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져야 되고요. 상단 당점으로 갈 때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게 치시면 됩니다. 샷은 미들발로 간결하게 치시면 되겠죠? 자,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1, 2족구를좀 멀리 놔둬봤습니다. 자, 도착 포인트가 대략 100 정도에 있네요. 자, 그러면 100의 절반, 5칸이죠. 50.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프레임 포인트를 보시고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중단 당점이라면 여기는 중상단 단점, 여기는 상단 당점이죠 상단 투팁. 한시 반 정도 당점 되겠네요. 자, 상간 당점으로 오면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 그랬죠? 조금만 더 천천히 치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자, 한시 반 당점을 주시고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보시고요. 부드럽게 간결하게 위들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간결하게 위들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번에는 앞쪽으로 한번 시사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1, 2, 6구를 앞쪽에 옮겼습니다. 자, 저 앞쪽에 있으니까 음, 하단 당점 정도가 되겠네요. 중하단 당점도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10 포인트 있으니까 절반 5 포인트죠. 여기서 5 포인트, 여기 프레임 포인트를 보시고. 중하단 당점이나 하단 당점 투팁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자 하단 당점을 주실 때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시타를 해볼게요. 속도는 조금 빠르게 미늘발로 속도는 조금 빠르게 미늘발로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칠 때는 안 되겠죠 요쪽에서 치실 때 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뒤쪽에 칠 때는 5포인트 맞추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시타 화면을 몇개 보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도 배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